자 건물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대에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중간 단계까지 그래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예전에 그 원시시대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은 중세시대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딴어 전자제품이나 이런거는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거 차근차근 어, 시대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잠깐만 이거는 정말 원시시대죠. 어디 봅시다. 지금 그래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멘트가 있지 않나요? 우리한테 어 있네요. 자이 시... 이 시대 원시시대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우물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런거 챙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저수조. 이런거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자 물도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지금은 철이 많으니까 어, 괜찮을거예요그 나중에 재난을 대비해서라도 이런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여기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줍시다. 감시탑? 음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식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점을 좀더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마땅한 자리를 또 찾아야겠죠 이쪽 끝자락에 자리가 있을까요? 음 여기 있네요. 이쪽에다 한번지어볼게요 여기다가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지울게요. 됐어요. 다만 재료가 음 저희가 다 가지고 있죠. 다행이죠.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 대학교로 바뀌었어요. 자 6명을 한 번에 교육을 시킬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웬만한 그런 공장에 아무나 투입시켜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온것 같죠 상당히 괜찮네요 자이 와중에 연구가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일단은 이쪽은 벙커 감시탑 계열이니까 일단 무시, 그 무시하고요 자 풍력터빈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있는 거 이제 차근차근 연구를 할게요. 제 앞쪽은 앞쪽에 있던 연구들은 제가 빠르게 넘어간지라 그냥 넘어 그 아직 연구가 안돼 있는데 이제 바로 연구를 할게요. 이런 것들 신경 써야겠죠. 자이 와중에 적대적인 건물들이 참 꿋꿋이 지어지고 있죠. 신기하네요. 이거를 제가 자리를 찾아버리면 또 다른 데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전에 사람들 없니? 사람들 다 어디갔니? 아, 공물좀 받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다른 쪽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래요 이 건물 일단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감시탑을 짓는다고 해서 바로 전투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컨텐츠가 생겨야지만 먼 전투를 할것 같은데 그쵸? 자 지금 저희 기적 포인트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또공물을 바칩시다 조만간 재난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저희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후잇 됐어요 어 이제 벽돌 석재 가공소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그래요 이거 중요했으니까 이런거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좋네요 자또 다른 재물을 찾아서 이렇게 납치를 한 다음에 받칩시다 좋아요 여기다가 호잇 아이고 아이고 아 제가 실수로 딸궜죠 다시 찾아봅시다 왜 우리는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이런 건물? 사실 남의 건물이 더 이뻐 보여요, 이런 거. 자, 얘도 납치해서 받쳐야겠죠. 재난이 오니까 오기 전까지 한천 정도 채워봅시다. 자,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요. 호잇! 됐 자, 어느새 인구가 400명이 됐죠. 잠깐만 여긴또왜 이래?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이거? 자 이거를 수,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좀 찾아봅시다. 물을 뿌리면 될까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안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여기서 죽은거야 이거 머리 아프죠? 음 일단 이 원인은 좀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어 어느새 겨울이 왔네요 와 보면 볼수록 상대방 건물은 너무 이뻐요 우리 건물은 이상하게 생겼지 다들? 이거는 저희보다 더 상위세대 의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에이 억울합니다. 자 제물로 바칩시다. 또 이제 한 세대가 다그 노화로 인해서 다 사망하는 시간들이 와가지고 400대에서 다시 300대로 떨어졌죠.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이, 그 인원들이 태어나서 그이그 그 무너져버린 400대의 인원을 다시 채울 거예요. 자, 에어로 스페이스 완성이 됐죠. 뭘까요? 우주 건설 센터 아니, 잠깐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뭐 이것저것 더 지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 있죠. 자, 플라스틱 공장 이제 슬슬 만들어야 됩니다. 지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상대방 진영 두 개다 지을게요. 차근차근 자리를 정복, 그... 저희가 점령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오, 도로 생기네요. 보기 좋네요. 그쵸? 이것도 완성이 되면 저희가 또 이것저것 멋진 건물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와중에 또 사! 기적 수치를 또 회복해야 되죠. 자, 여기다가 호이! 됐어. 오, 잠깐만요. 이 건물은 뭐죠? 어, 멋진데요 이거? 공항, 공항인 것 같아요. 그쵸? 어, 나도 저거 빨리 지어야겠다. 기대가 되네요. 자... 야, 여기 사람들 점점 많아진다. 이거 어떻게 된거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증식하는 것 같은데? 자받칩시다 호이. 좋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사량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어 멋져 보이죠? 신기하네.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봐요. 다른 거 신경쓰나 이런 걸잘못 봤는데 어 이런 거 세세한 디테일들 보는 것도 나름 즐겁네요. 잠깐만, 니네가? 난 니네 싫어하는데 또 파괴하러 갑시다. 아니야 지금 곧 재난이 오니까 일단은 기적 수치는 아끼는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가스를 좀 생산량을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헉! 이거 보세요. 제가 태양열 전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게 나왔어요. 자, 기대가 되는데 이걸 어디다 지은 게 좋을까? 이쪽에다 지을까요? 음, 여기다 지을게요. 어차피 여기는 길을 더 이상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멋지네요, 이거. 일단 지금 소비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 둘씩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아.. 문제는 전자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좀.. 봐야겠네요 이게 플라스틱 팩토리 그러면.. 아 여기 있네요 자이 아이를 만들긴 해야겠어요 그나저나 이런 아이를 많이 지으면 지금 환경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텐데 좀 머리가 아프지만 일단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모든 건물을 한 번씩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던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뒤에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아쉽네요. 크기가 너무 커서 탈이네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다 길을 낼겸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 자 보잇 길이 연결됐죠. 기대가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안 지은 건물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것도 확인을 해 볼게요. 화학 공장 이것도 만든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건설해 봅시다. 나이 옆에다 같이 지어줄게요. 잇 잠깐만. 근데 이렇게 먼 거리면 당연히 기술자 오드 막을 만들어 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잠깐만, 기술자 오드 막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거 자, 일단은 이쪽에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죠. 어, 이거 보세요. 구름이 오염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쪽에 비를 내리면 이 호수가 다시 오염이 될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한번 비 뿌려 볼게요, 자. 낙수 효과. 괜찮아질까? 얄짤 없네요. 이거는 나무를 더 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좀더 기적 수치를 모아봅시다. 자 점점 먹을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좀 대비가 필요하죠. 일단 낚시터를 좀더 지어야 될것 같긴 해요. 이거 아니면 농장을 좀더 짓던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남의 집 쪽에다가 음식, 그 농장을 지을게요. 자이 아이죠? 이 아이를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도 하나 더 지을게요. 자 먹을 거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남의 쪽에다가 건설을 한번 해봅시다. 가능?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음 안되네요. 나중에 파괴를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파괴 한번 해볼까요? 자자 자, 번개! 나오세요. 좋아요. 자이 땅은 이제부터 제겁니다 여기다가 음식점을 이렇게 지어볼게요그러면 도로가 생기겠죠? 우이? 멋지네. 야 중간중간에 얘네들 확장을 좀 막아볼게요. 이런식으로 가능하긴 할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연결되나? 아직은 안되네요. 자 이쪽에다 수조도 만들어봅시다. 우물? 우물도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됐네. 후잇. 아마 이쪽에 있는 건물을 없애야 될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어 근데 얘네들 너무 빨, 빨리 발전한다. 에라이 안돼 내 기적 자 빨리 1000포인트를 만들게요. 재난 대비해야 돼요. 자이 강물이 오염된 것 같죠? 지금 포인트가 좀 많이 보였으니까 한번 물을 좀 많이 뿌려볼게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을 열심히 뿌려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오! 깔끔해졌죠? 와.. 그 대신 소비되는 어, 기적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증발을 했죠. 상당히 많네요. 이럴 때는 또 납치를 해야죠. <웃음> 납치를 합시다. 자, 하다 보니까 이 표시만 있으면 멀리서도 받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네요. 신기하죠? 어, 또 물이 오염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저희가 먹는 곳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좀 해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만 뿌려봅시다. 되니? 그래요. 사라졌죠? 다행이에요. 자, 곧 메테오가 다가옵니다. 근데 마크가 안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아, 어, 여기 또 그러네요. 이건 좀 나중에 해결을 할게요. 여기서 고기를 캐는 건 아니니까. 자, 메테오 마크 어디 있나요? 메토 마크. 난 여기서 확인하면 나올까? 하 <웃음> 아, 필요 없죠. 이건 내비둡시다. 하, 이럴 동안 포인트나 더 쌓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편? 나쁜 편. 자. 이번에도 멀리서 훅 던져버릴게요. 가는 여기 죠후이 예호! 효감 좋고. 자, 이제 점점, 어, 잠깐만요. 허? 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와우 놀랍네요. 아 이런 컨텐츠가 생겼군요. 아 그래요. 이런거 상당히 멋지네요. 그쵸? 나중에 이쪽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도 연결을 시켜볼게요. 아 괜찮네. 자 어찌됐건 이쪽에 있는 그 전자부품 공장을 좀 빠르게 건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른 곳에서 다 전자부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 먼저 건설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건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차근차근 연구를 합시다. 현대타운홀 잠금해제 그래요. 이미지가 바뀌겠죠. 너겟 수명도 올리는 것도 좋고 클로닝센터는 궁금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해금시키고요. 이건 또 뭘까? 그래요. 이런 거는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차가 생기니까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너겟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마 이것 때문에 오염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다만 문제는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환경 수치가 점점 빠르게 내려갈거예요 그래서 납치를 해야겠죠. 아 여기도 길 만들어주고 싶다. 그쵸? 나중에 한번 어, 개척을 합시다. 자 빈구역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볼게요. 나무를 심으면 효과가 좋을테니까 아 이런데는 어차피 건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림 산림을 찾아서 자 여기다가 쭉. 나무를 심어볼게요. 자,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어우,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요. 산 등성에다가 계속 나무를 심어볼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 여기도 그렇게 할게요. 한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호잇! 자, 환경 수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기 좋네요. 이런 곳도 건설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다가 나무를 심을게요. 오이. 그래요, 쭉쭉 올라갑니다. 보기 좋아요. 물론 얘들이 운전하긴 좀 힘들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환경이 더 중요해요. 아마 환경이 이번에 생긴 컨텐츠라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 독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게, 그, 도로 패치 나오기 이전에 나온 패치라, 저희도 좀 고민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긴 해야 돼요. 자, 우이. 잠깐만요. 헉! 이제 점점 더큰 빌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가 현대시대였으면, 그 적들이 아마 산업시대였을, 아니, 그 미래시대였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저희도 멋진 건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대되지 않나요? 어찌됐건, 자, 계속 납치를 해서 우리 포인트를 좀 확보합시다. 자, 중간에 지금 재물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모였죠. 바로바로 나무를 심어줍시다. 즉, 검은, 검은, 아이, 그, 검은 양 안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죠. 자, 포인트를 빨리 올릴게요. 나무 부족은 이제 4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나중에 또, 기적 포인트를 모은 다음에 이 산등성에다가 계속 나무를 좀 심어줄게요. 자, 아무래도 플랜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공기 질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원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공원은 사실 만드는데 그 재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걸 지어서 저 오염도를 최대한 많이 막아볼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 자 이쪽에다가도 공원을 하나 지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이쪽은 길이 안만들어졌네. 자 이렇게 합시다. 이쁘네요. 여기도 지어볼까요 아니 이 시국이 언젠데 아직 특대가 나와 이거? 말이 안되죠. 자 아무튼 이런 공원들 좀 많이 지을게요. 재료 많으니까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순위 다 올릴게요. 자 저희도 점점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 근데 이거 아직 현대 건물인 것 같아요. 와꽉 채웠네. 보긴 좋구만. 아 근데 이게 도로가 확실히 연결돼 있는 곳하고 안돼 있는 곳하고 이게 속도가 차이가 나네요. 아 빨리 그 연구 트리를 다 완성한 다음에 재개발을 시키면 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또자 자 이제 또 기적 포인트가 많이 모였으니까 또 열심히 나무를 심어야겠죠. 그러게 이런 거 좋죠. 자 나무들 열심히 심어줄게요. 이런 산등성에다가 우잇 으 벌써 또 기적 포인트 다 썼어요. 자 이게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가져왔나요? 어 가져왔네요. 야 차로 이동해서 바로 건설을 시작하죠. 보기 좋네요. 이게 완성되면 여태까지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발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거예요. 이건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자 보세요. 이제 공원을 열심히 지었더니 이제 환경보호 이 포인트가 회복이 됐죠.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신경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온것 같죠. 다행히 난이도는 그닥 높진 않네요. 이게 이제 기적까지 섞어가지고 개선시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시면 공원 같은 경우 이제 산소나 그런 걸좀 많이 회복을 시켜주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 상한 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이게 완성이 되는군요 급하니까 이것도 하나 더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거 지어 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그나저나 점점 전기가 모자르기 시작했죠 이거는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즉급하니까 이 싸구려 건물들 있죠?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길도 만들 겸 여기다가 연달아 한번 지어볼게요 가능할까? 색깔을 보니까 가능한 것 같네요 됐어요 하나 여기 연달아 지어도 되겠네. 그러게. 기다려봐. 자, 빨리 전력을 회복시킵시다. 아니, 저건 또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방사능 수치가? 뭐야 이거? 음 이거 물을 내려야 될것 같아 안돼 아닌가 아아니야 하... 이거 일단 기다려 봅시다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 아니면 음 여기도 물을 내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잠깐만. 아, 다병 걸리고 난리 났네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에이, 지금 없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기다립시다. 자, 이런 거 우선순위 다 올리고. 전기가 모자라니 이거 먼저 해야겠지.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전기를 채우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예전에 퀘스트 할 때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후이! 후이! 후이! 가득 찼네요. 됐죠? 행복하네요. 다만 나중에 저거 위치를 좀 보기 쉬운데다가 옮겨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적을 또 많이 썼으면 당연히 납치를 해야겠죠. 자 점점 먹는게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왔어요. 이런데도. 급합니다. 더 상위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 잠깐만 여기는 아 고기가 다 떨어졌네요. 잠깐 중단을 시켜야 되나? 아마 그래야겠죠. 일단 고기들 회복될 때까지 잠깐 끌게요. 놓고 다음을 기약합시다. 여기는 어때? 아직 많네요. 이쪽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쪽 주변에다가 낚시 오두막 낚시 오두막을 만들게요. 이해 알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지을게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아 많이 들어가네요. 뭐 감안해야겠죠. 그동안 농장 농장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 전자부품이 필요하네요. 아 머리 아프죠? 좀 기다립시다. 자 보시면 진짜 연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도서관은 어디서 예금시킬 수 있을까? 제가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아, 이런 거 말고. 그래요.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도서관. 그리고 에너지부 이런 거다 연구합시다, 이제. 거의 다 연구가 됐네요. 참 오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연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남은 거는 교육부만 남은 것 같고 시청에 모든 사업들을 할당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지켜볼 수 있겠네요 그쵸?